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또 따라주셔서 너리감사드리고요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서도우역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우리 추억하며 지내겠지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또 어, 안무도 굉장히 많고 음, 무술도 굉장히 많아서 보실거리가 또 확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께 어, 뜻깊고 어, 좀 재밌는 그런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.